좋아. 야 너가 1인분하면 된다. 아 잠깐만 애매한데? 살짝 애매한데? 어 좋아! 다 왔어 다 왔어. 조금만 치면 돼! 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래도 이겼어 이래도 이겼어. 좋았다. 이것이 파일이아 진짜 얘한테 다 지고 한번 이기네 씨. <웃음> 다 지고 다 지고 마지막에 한번 이긴다 씨. 주심 어, 아좌 밥이잖아. 자, 이겼죠? 거의 이겼다. 거의 거의 이겼어. 잠깐만, 아닌가? 잠깐, 스니드 한번 발려 있는데. 아, 씨바 잠깐만. 15, 18, 21... 어, 이겼어. <웃음> 이겼어 이겼어 <웃음> 아 좋습니다 아 좋다 아 15딜캡이 있구나 오메가만 나오면 된다 이제 쩌쿨어나 아벨 필요한가? 아도 나중에 보고 싶은데. 오, 나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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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안나오네 아 이게 진짜 천재적인게 이래놓고 리브낭금 찾으면또 우승할 수 있어 아 이거... 우승할 수 있는건데 아깝다 까비... 아니 이거 뭐야? 아니 이거 리브낭금 나왔으면 이겼잖아 진짜 농담 아니에요 아 아까 얘 죽였때면 죽였뜨면우생인데 그죠 아까 한 반반확률로 죽일 수 있었는데 그때 개못싸워가지고 어아 이게 세다니까 근데 생각보다 얘랑도 이렇게 할만한거 보면은 겁나 센데 근데 <웃음> 리본 절대 안 되긴 해. 이거 봐, 아슬아슬하잖아. 이거 리본 한번 나왔으면 이겼다니까. 운이 없었다. 놓 선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아, 뭔가 나쁘진 않은데, 장국이네. 뭐야? 야 여기다 옮겼는데 왜 팔아줘 아니 여기다 옮겼잖아 여기서 이렇게 왔잖아 근데 이게 왜 팔아주냐고